여야가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추경안보내의 처리에 29일 합의했다.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 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 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에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사이패.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 0 0 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 0 0 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 안보다 13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한 6조 1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층에 총 7조 2천억 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SOC 사회 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 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민생 무한책임질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 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그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 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기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상환액은 당초 정부 아닌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네. 7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하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여 사업자에게 6백만 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 안 36조 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틀을 그대로 가져왔다. 며 소급적용은 법에도 규정이 안돼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 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산한 손실액 54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액 35조 원을 뺀 19조 원에 4조 원을 더해 23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소급 적용이 안 됐지만 23조 원에는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겼으며 마지막 코로나 지원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 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확실히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에 대해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 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선처이 후보안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110여 건의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